네 안녕하세요 이카트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향성 마이크, 뭐 예를 들면 로데 마이크로 같은 마이크로 분마이크를 사용해보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웹드라마라든지 단편영화 때 여러 사람의 대사를 녹음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레디 액션 수진아. 우리 도저 못만날 거야. 오늘 은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이크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가장 인기 있는 로데사에 나온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죠 많이 카메라에 달고 다니시는 네,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할 건데 요 어떤 테스트를 할 거냐면 오늘 이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마이크를 굿마이크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네. 이 봉이 이렇게 해서 과연 분 마이크 대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 유튜브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 그녀의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은 어, 다른 단편 영화 같은 거를 몇편 찍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에 그냥 달린 지향성 마이크를 달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핀마이크를 달고도 대사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옷에 이렇게 노출도 되고 대우들도 옷에 그 수신기를 달아야 되니까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냥 이렇게 지하수성 마이크를 붐대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 과연 수음이 될까? 이런 생각이, 생각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다 감겨져 있죠. 이게 지금 5m짜리 3.5파이 연결선이에요. 네, 연장선인 거죠. 얘를 샀어요, 알리에서. 알리에서 싸게 사가지고, 얘를 꽂은 다음에 쭉 펴가지고, 분 마이크서로 사용을 해보고자.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수진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수진아, 우리 이제 헤어지자. 우리 도저히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헤어지자 수진아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보고 나서 와 이렇게나 잘 들린다고? 제가 그때 약간 카페의 기본 소음과 그리고 음악도 살짝 틀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와 정말 수음 잘떠죠 여러분도 들어보시서 이렇게 아마 어, 저예산으로 학생들 단편영화 찍는다거나 아니면 취미로 영상 찍으시는 분들 이런 웹 컨텐츠 찍으실 때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해요 어, 굉장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스튜디오 마이크로 자체도 5만원이 하지 않고 이 연결선도 몇천원 주고 산것 같아요 이, 붐때는 슬릭사에서 나온 모노포드거든요 제가 따로 산게 아니라 카메라 모노포드로 쓰던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거 전에 제가 핸드폰 삼각대 있죠 이렇게 셀카봉 셀카봉도 연결을 해 봤는데 연결이 돼요 이 연결선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붓마이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팁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생각한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만약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칸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복으로 가야겠어요 빠이